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<웃음> 어떡하지? 아 이거 스나 스나가 지금 너무 안 맞네요, 근데. 스나 라켓도 막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. 그 초심으로 누구도 나를 안 도와준다 갑시다 그냥 M4 하나만으로 그냥 어 하던 시절 갑시다 의자가 높나? 오케이, 오케이. 세상에 저 혼자입니다. 예, 공방 원래 15대1이고, 그게 맞아요. 이게 우리 편이 원래 앞에 나가 있으면 후핑까지도 못하고, 다 잡아버리니까 뭐할수 있는 게 없어. 밀 때는. 그렇다고 또 다른 맵에서 도 밀려버리니까, 아예 또 작업도 안 해주고, 위성 때도 마찬가지. 그러니까 아, 이게 사람이 차라리 그냥 혼자라는 생각으로 하는 게 편합니다 일로와 오케이 너무 스페셜포스 하려고 해도 안되고 왜기에 넣어서 나가는구나 g i r l 어메이 바샤 작동 라인인데 짧게 갔을거 같은데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좋았어, 그래 30킬을 목표로 가는게 낫겠죠 차라리. 어, 너무 가 가급 아니긴 했다. m u 가비 분위기가 좀 사무 또진지하다 그죠?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나이스. 근데 이기만도님 누구지? 내가 아는 분 같은데. 아까 뭐 각술, 뭐 휘둥그레 각술 보고 배우세요. 막카던데 누굴까? 저 계급이면. 얘 전진하니까 비가네 영웅이. 영웅들의 전략이 팀핑가는거가 아이고, 한명 이제 걸렸다. 스페셜 포인트 y I'm sorry. I'm 었 o r r y I'm s o r 큰 y I'm sorry. I'm s o r r 일단 m sorry. I'm sorry. I'm s 계속 그냥 안되면은 안 포기했는데 안되겠어 앞에 있는 사람 한사람 한사람 열심히 쏘겠습니다 파이팅야 전원 봐라 안 죽어?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나 자꾸 그러면 나 셔터 안 본다? <웃음> 미안해 이 카고 있네 와또깔 거잖아 근데 어 이번에 스팅캔 안하나? 어 깜짝이야. 경고,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어 어시 어시, 셔터 어시 셔터 어시. 나이스. 와 근데 스펠리포스 하기가 좀 빡세긴 하다 진짜. 미처 관리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오오 전방쿠시 좋아요 삼박일. 다른 거 필요 없다. 지금 저 샤팔 상승 프로젝트. 근데 적배 한명더 있을 줄 몰랐네.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어. 있어요. 아구님 꿈이 알았습니다. 가는 형그. 소 됐어요. 그래. 어, 근데 험프리 형님. <웃음> 사는건 아닌데 이거. 나는요, 그. 더블킬, b l e kill! Special kill! 이 m not sure if y o 이 r e going to get it. i 하 you're going to get it, 넌 안돼 이러고 있네아 B구나 이거 자 기회를 봐야 되는데 말입니다 여기 있었는데 분명히 뭐야 짝퇴 밀렸나? 바로 가야지 좀어 뭐야 양념 좀 됐을텐데 이거 내 봤을 때 사라 형님 감도 좀 낮추셔야겠다 탄이 너무 중구나방으로 많이 튄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지사님 만났세요아 너무 어, no, 제발 와 진짜 명존세 마렵다. 승리하였습니다 폭탄 던질 때 섹시하다고요? 아, 유튜브 왜 이래? 렉인가? 왜 채팅창에 유튜브 시청자 수가 안 뜨죠? 아내 화면만 렉인가? 잘 뜨고 있나요 여러분? 렉인가 보네? 아 됐다 됐다 떴다 떴다 안녕하세요 드래곤님 배그 요새는 잘 못하고 있어요 d e v a i 어디 갔어? 오, 잠깐. 잠깐, 잠깐. 차라리 형님들 그 30킬 한 3번 하면 스벨르포스한걸로 쳐주시면 안 되나요? 오늘 딱 30판큐 두 번인데 미사일에서만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야 난장판이다